아, 안녕하세요 고군입니다 아, 오늘은 저희가 요새 코로나 때문에 뭐 방역문제, 어? 뭐 소독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저희는 캐몬에는 어떻게 소독 활동을 하고 있는지 손님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은 저희는 입실 하시기 전에 다 발열 체크를 하고 있어요 일일이 어, 발열 체크를 통해서 37도 이하로 나오시는 정상 체온 분들만 입실이 가능하시고 카라반 같은 경우에 이제 요거는 소독을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예전에 이제 빈티지 카라반 서 처음에 들어오면 이제 소독하는 과정을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로미 같은 경우 차량이 처음에 입고 돼서 이제 아무래도 빈티지 카라반은 이제 오래 사용한 카라반이다 보니까 소독을 먼저 하게 돼요 이 요거를 저희가 지금 이제 카라반 같은 경우에 퇴실하시고 나면, 어요 피톤치도 피톤치도 소독을 통해서 카라반 내부를 소독을 하고 있거든요. 오 오늘 전화 문이 많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이제 소독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한번 담아 보려고 해요. 이게 이제 저는 차량에 제 차량에도 많이 사용을 해요. 제가 뭐 담배도 안 하고, 그러한 이제 차량에서 냄새 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제 차량에도 쓰고, 저희 카라반 소독할 때도 요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아 요게 이제 피톤치드, 이제 안자극, 경구, 안전성까지 완료받은 그러한 제품이거든요. 이거 뭐 통보나 그런건 아니고 제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피톤체도 열무탈취제이기도 하고 소독도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쓰는 것도 되게 간단해요 여기에 흡입구에 이렇게 사용한 양을 부은 다음에 음.. 냄새 그 자,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불이 초록색, 빨간색이었던 불이 초록색으로 변한 걸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열이 다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번.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번엔 치앙마이입니다. 이번에는 제일 큰 마지막 방컴 아트 소독을 해볼게요. 자. Thank <laughs> you. 아 하... 하... 덥다.. 자 저희 캐몬을 방문을 해주실 때는 발열 체크는 필수예요 발열 체크를 안하시면 입실을 하실 수가 없어요 발열 체크를 해주셔야 입실를 가능하시고 그리고 제가 백던치도 소독은 카라반마다 해요 그리고 실외는, 실외는, 저희가 요, 픽, 음 저희는 뭐, 피크림 마스터라는 추천을 받았는데, 이게 바이러스, 인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살균 소독제예요 요거는 실외에 밤, 분무를 하고, 그 다음에 카라반 내부는 피톤치드 방역, 살균 소독을 진행을 해요. 그리고 입실하실 때, 여기 다음에 이 핸드크리너로 손을 한 번씩 닦아 주셔야 입실이 가능하십니다 뭐 손님뿐만 아니라 저희 안전도 달려있기 때문에 뭐세 가지 방향으로 저희가 손님을 관리하고 있고 오시는 분들도 안전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게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뭐 캠핑장 관리하는 것도 일인데 요새는 코로나로 인해서 입실 하실때 발을 체크할 때도 시간도 좀 걸리고 어 그래서 더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니까 오시는 분들도 꼭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간혹 어 발을 체크 안 하시려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당황스럽긴 한데 꼭,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